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이번 영상은 검은사막 모바일 무과금 유저가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방법 마지막 3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곱 번째 분기는 바로 전투력 3800입니다 이쯤 됐으면 장비각성 퀘스트 장신구 각성 퀘스트 모두 다 진행하셨을 텐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장비각성은 아직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비 각성 같은 경우는 이 소켓 잡시나 아이템은 각성이 안되기 때문에 극장비부터 각성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극장비를 각성하셨으면 나중에 진장비로 가실 때이극장비에 각성을 해제하고 수정을 추출하고 각성 마력 각인까지 삭제해야 진장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성된 아이템은 재료로 선택하는 창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극장비에 공을 들인 만큼 진 장비를 갈때 마음이 아프게 되거나 바로 시면을 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전투력 3800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 전투력 3800은 용맹의 땅 난이도 6단계에 참여 가능한 전투력입니다. 제가 그동안 용맹의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 모아두셨겠죠? 이제 그동안 모았던 용맹의 증표를 슬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고원이라는 효율 좋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더 모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용맹의 땅 6은 핫타임 기준으로 30분당 약 500만 은화 플러스 알파 고원 같은 경우는 1시간당 2000만 은화 플러스 알파의 은화가 수급됩니다 그런식으로 은화가 생기면 뭘 해야할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모아서 아직 못 맞춘 신화 장신구 피스가 있으면 구매를 해주세요 또는 이벤트로 모으셔도 괜찮고요 이제부터 신화 장신구 5세트를 맞추고 장신구 각성까지 하는게 목표입니다 전설 장신구를 강화해서 쓰는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설 장신구도 좋죠 그런데 장신구 각성이 나온 이후에는 신화 장신구가 훨씬 좋아요 3,800 달성하시고 신화장 신구 풀각성 착용하시면 전투력 4,000 내외가 되실겁니다. 이 마력각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대충해서 쓰세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자동사냥을 돌릴때 흑정령의 반복의뢰와 각 지역의 반복의뢰가 있는데 메디아부터는 좀 하는 습관 자체를 들여주세요. 처음에만 찾아가서 받으면 되고 두번째부터는 그냥 클릭만 해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냥터에서 1시간에 60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시간에 3600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얻게 되는 토벌권, 석판, 주화 이런 것들도 꽤나 쏠쏠합니다 그리고 토벌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본인 투력 정도의 스테이지까지는 미리미리 올려주세요 남는 토벌권은 팔기보다는 모으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 여덟번째 분기점은 바로 영지 6렙입니다. 보조 캐릭을 키우면서 받은 공원도 지식작 등을 다해서 받은 행동력이 꽤 되기 때문에 영지민을 최대치까지 채우고 꾸준히 영지민을 유일시키고 영지를 발전시켰다면 어느덧 영지는 6렙이 되셨을거예요 그리고 초반부터 키워왔던 MR을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안 키우셨으면 이제부터라도 키우셔야죠 뭐. 영지 6랩이 되면 드디어 말로만 듣던 월드경영을 할수 있게 되죠 보통 월드경영을 시작하면 서부경비캠프에서 글리시 루트를 이용하실텐데 이때는 아마 판당 7,800만 정도의 은하수익이 발생할겁니다 두번하면 1500만이죠 숙제가 생긴거예요 이제 매일 월드경영을 해주세요 월드경영 루트 같은 경우는 자유입니다 편한걸로 해주시면 돼요 벨리아 플로린 또는 벨리아 칼페온 이런 루트도 괜찮고 뭐 이런 루트 같은 경우는 판당 1 0만 정도가 벌리니까 꽤 유용하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벨리아 플로린, 벨리아 칼페온 루트는 돈이 좀 많이 벌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도가 쌓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서부 글리시 루트는 돈이 좀덜 벌리긴 하지만 신뢰도가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뢰도 200이 되면 블랙펄이 등장할 확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는 잘 판단하셔서 선택해주세요. 처음에는 비록 1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이지만 하다보면 점차 늘어서 나중엔 은화만 1억을 벌수 있습니다. 또한 월드경영 진행시 나오는 이벤트는 모두 해주세요. 이렇게 얻는 자원 및 재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월드경영을 통해 얻는 은화, 블랙스톤, 흑결정 등으로 장비를 40강까지 하는게 목표입니다. 어느정도 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각성지원 상점에서 교본도 구매해서 기술레벨도 꾸준히 좀 올려주세요. 그런식으로 장비 40강 완료하셨으면 다음 목표는 장비 43강 그리고 악세사리 3강입니다. 수련의 탑에서 수급되는 은화 그리고 월드경영에서 수급되는 은화 거기에 사냥에서 수급되는 은화까지 월드경영 시작하고 한달안에 40강 풀세트는 맞추실 수있을거예요 자 장비 43강 악세사리 3강 왜 하필 이 수치냐면 제가 생각하는 무과금 안전 수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43강화를 위해서 캐시샵에 들어가서 돌파 상점에서 흑결정, 돌파 복구권, 발크스의 조언 등 필요한 아이템을 적절하게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고 구매 횟수 제한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40강까지 강화를 하셨으면 고생하셨으니까 보너스 41강을 하세요. 41강은 40강까지 고생한 여러분을 위한 퍼러비스의 서비스입니다. 그냥 지르면 웬만하면 뜹니다. 아 물론 웬만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악세사리도 강화를 해주셔야겠죠? 3까지는 빠꾸 없으니까 경매장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벤트로 얻으셔서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분기는 전투력 6000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제 졸업이죠 여기까지 왔다면 장비도 43강 정도 하셨을 거고, 연금석유홀은 확률이 높더라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이제는 그동안 전투력에 맞춰서 단계를 올려놨던 토벌 카드를 꺼낼 때가 됐네요. 제가 6000부터 토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6000 이전에는 토벌 말고도 그 돈으로 올릴 수 있는 게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투 플러스 사용한 토벌과 그냥 깡토벌은 속도 자체가 달라요 전투 플러스 없으면 그냥 토벌권을 모으면서 자동사냥을 하는 게 낫습니다 어설프게 토벌 도는 것보다 전투 플러스 있을 때 배수로 싹 돌리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요 전투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과금으로 하실 거면 출석 보상이나 이벤트를 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벌권 가격은 당장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정도 장비 세팅이 되면 무가금 유저가 확실하게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게 토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저들이 8천대 전투력에 진입할 때까지는 혹은 다른 부위의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토벌권 가격이 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매일 흑결정을 샀던 것 마냥 이 구간에선 토벌권을 사게 되는거죠. 이미 장비 강화는 어느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마력각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했었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되겠네요 토벌을 돌아서 나오는 전설급 리베르토 구루닐 장비는 흑정령에게 먹이면서 흑정령 랩을 올려주시고 부가적으로 다수의 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벌 좀만 도시면 산물은 정말 수천, 수만 단위로 수급이 돼요 그걸 이용해서 장비의 마력각인을할 겁니다 이 구간 전에는 마력각인에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그닥 효율이 좋지도 않으니까 대충해서 쓰다가 토벌 좀 본격적으로 돌면서 각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벌을 돌게 되면 샤카2의 금주화가 쌓이게 되는데 요거는 사용해서 보조 캐릭터 장비를 맞춰주세요 토벌을 시작하면서 주화 장비 요런 것들이 슬슬 남아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무과금 초보자는 샤카2 악세 뽑기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보조 캐릭들이 극장비 정도 세팅이 되면 이제는 금주화로 악세사리를 뽑아주세요 제가 그 토벌을 해보고 금주화를 돌려보니까 3만장 정도 돌리면 보조 캐릭 5명 극장비 맞추고 주화가 좀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솔직히 장비 마력 각인도 어느 정도 끝났을 테고요 이게 욕심부리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적당히 만족해야 돼요 악세사리를 뽑으실 때는 아 뭔가를 뽑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마력의 정수를 수급해가지고 마력 각인을 하겠다 요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정수로 악세사리 마력 각인까지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세사리 마력 각인도 어느정도 만족한 수준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조 캐릭들 극장비를 진장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샤카투를 돌리다보면 행운의 배열로 4세대 반려동물 상자가 나오니까 이걸로 펫 도감 작업 5세대 펫 세팅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화 150만개 정도 돌려보니까 이 상자가 한 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4세대 5세대 요 수집 작업만 해줘도 전투력이 100 넘게 오르기 때문에 꽤나 쏠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세대 펫까지 세팅이 완료되셨으면 패상자는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문 전투력이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토벌을 돌아서 그 지식 레벨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조 캐릭터들 장비는 극장비 정도 세팅이 됐으면 한 20강 정도만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20강 돈 얼마 안드는거 역시 나중에 진장비를 갈거를 생각해서 각성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토벌지식 700에 장비 20강 보조캐릭 5명이 있으면 45층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만약에 월드경영을 꾸준히 해 가지고 수탑 추가 이용권이 남아 돈다 이때는 펄로 완료를 해주시는 것도 효율이 꽤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45층 이하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밥값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영광의 길 꾸준히 돌려서 흑정령 레벨업을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 분기가 아니라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마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알약, 신화유물, 신화광원석 정도는 얻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노력해서 울릴 수 있는 게 레벨, 흑정령 레벨, 토벌지식, 보스 심연템 제작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하던대로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아마 심연장비는 거의 맞춰졌거나 아니면 이미 맞췄거나 요정도 될 때가 됐을거예요자 그리고 장비강화는 돌파상점에서 발크스 흑결정 모아서 44강 45강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장비강화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45강 장비를 예전처럼 살 수도 없고 본인이 무조건 스스로 강화를 해야 되죠. 45강은 정말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심연 악세를 포기하실거면 마음 편하게 신화 악세사리를 5강까지 해주시고요 아니면 심연 악세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심연 악세사리가 경매장에 올라오면 미친듯이 입찰해주세요 이래서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오죠 입찰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제가 연금석, 광원석, 유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 물론 제가 뭐 파편 15만개 돌려서 초밥을 못먹은 초밥 업진이라서가 아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운으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키우는 중에 좋은게 나오셨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미세한 팁을 드리자면 광원석파편 같은 경우는 토벌상자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연금석파편 같은 경우는 매일 각성지원상점에서 구매하시거나 또는 고대 전사의 방을 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은화를 그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심연 보석 같은 경우는 계속 조합을 시도하던지 아니면 이벤트에서 얻어주셔야 됩니다 과금 안 할거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투력을 올릴 수 있는건 노력 1, 운 3, 과금 6 정도 되겠네요 올 보스템 장비 5강 악세시 심연 2피스의 신화 5강 3피스 각성 초밥의 신화유물 2피스 거기다 토벌지식 한 1100정도 되면 전투력은 한 8000정도 나올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상 무과금 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보조 캐릭들도 위에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산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